안녕하세요. 먹구리 엄마입니다. 어, 머리가 이제 제법 많이 길어서 제가 단발드라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머리를 하든 간에 여기 앞에 롤세개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손을 넣고 살짝 식을 때까지 살짝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머리가 많이 잘 서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놓고 넣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동그랗게. 저만의 팁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고서 절대 빗지 않아요. 약간, 이제 약간 열을 가했기 때문에 조금 식을 하고 조금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뒷정뒷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얼추 뒤도 다 이제 식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를 좀제 만질게요. 이렇게 하고요. 또 바늘 기준으로 요만큼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빗으시면 돼요 조금 더 푸하게 하고 싶으시면 약한 열로 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머리를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앞머리가 들쑥날쑥한데요. 앞머리가 조금 더 길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너무 잘못 잘라가지고 머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단발 완전히 단발 그 드라이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구리엄마였습니다.